진디루, 진디루. 아 좋아 아주 좋아 뭐가 강황인지 모르겠어 봉사 <웃음> 힘들어요 이제 도시에 가고 싶어. 여기 온 사람이 진짜 많다. 하나, 둘, 셋. <웃음> s t r e